합리적인 가격의 항공권을 제공하는 미래젯 항공의 푸꾸옥 직 노선을 이용하며. 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어디 뭐 여행을 가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항상 여행을 나갈 준비는 해야죠. 그래도 어, 이건 나가야 되냐 물으면은 상황을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 아무튼 제가 오늘 얘기할 컨텐츠는. 이제 드론에 관한 얘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날려보려던 맵빅 에어를 날려보기 위해서 등산을 하고 있어요 어디죠? 관악산이고요 혼자 온건 아니고 제가 뛰고 있는 러닝 크루들과 함께 뛰러 올라왔습니다. 뛰러 올라왔대. <웃음> 등산을 하러 올라왔습니다. 영상에 올라가서 한번 날려보려고 합니다. 이 드론이라는 아이템이 여행 갈때 필요한 아이템이나 어, 그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 여행 영상에 과연 드론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 음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드론이라는 아이템이 사실 합리적인 가격의 아이템은 사실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매빅 에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프라이머 콤보를 샀는데 이 프라이머 콤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프라이머죠. 좀더날수 있는 그 가격만 따졌을 때는 100만 원이 넘어가요. 중고로 구매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뭐 제가 확인해본 결과. 70에서 80만원 선 근데 저는 새 제품으로 샀습니다 웬만한 카메라 한대 값이죠 거의 최근에 뭐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뭐 소니 A6400이나 캐논의 뭐 M50 그러면 이 드론으로 얻을 수 있는 건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풍경을 바라보는 것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쳐다보는 것 여행 영상에 대해서 뭐 유튜브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이걸 기록으로 남기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영상 편집을 하다가 드론으로 찍은 이한 순간이 들어가게 된다면 영상 퀄리티는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드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장면 그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장점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는 진을 합니다 자 같이 찍읍시다 그렇다면 이 매빅 에어를 제가 왜 추천하냐 이 매빅 에어의 가장 큰 장점은 정말 컴팩트해요 그냥 이거 하나면 은 그냥 가방에 놓고 여행 다닐 때 편하다는 거죠 매빅 미니와 에어를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매빅 미니는 사진이나 영상을 출력해낼 수 있는 최대 화질이 2.7K입니다 매빅 에어라는 제품은 4K, 4K까지 4 k 지원이 되는 거고 뭐 액티브 트래킹이라든지 뭐 퀵샷으로 얻을 수 있는 거리 매빙 미니는4 0 m 미지밖에안 날아가거든요 얻을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국미 어, 매빅 미니와 에어의 가장 큰 단점은 안정성입니다 바람이 불면 은 정신을 못 차려요 카메라 짐벌로는 있기 때문에 이제 화면상에서는 문제가 없이 나오는데 이 육안으로 보일 때는 오우 소리다 추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좀 받게 해줘요 그러니까 뭐 매빅 에어나 미니가 절대 안정성이 막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윗단계에 있는 기종들에 비해서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거 DJI 드론 자체는 안정감이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컨트롤러가 이제 핸드폰을 연결시켜서 연동되는 어플을 가지고 이제이 안테나로 영상을 수신받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영상을 수신받는 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뭐 화면에서 지질거리고요 멀리 내보내기 시작하면 을은 어우... 갑자기... 화면이 나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글쎄요 이제 그런 거에 있는 좀 단점을 제외한다면 사실 저는 이 드론이라는 아이템은 매력적인 아이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드론에 대한 단점인데요 비싸고 제약이 많아요 전 처음에 아무데서나 날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날릴 수 없는 구역이 있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 있고 날리기 전에 항상 이제 여기가 비행 금지 구역인지 허락을 받아야 되는 지역인지 그런 거를 미리 확인을 하시고 비행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해외여행 가서도 한번 이거를 띄워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고 계실텐데 어떤 나라는 주름 자체가 반입이 안 됩니다. 베트남 반입 안 되고요 이집트도 반입이 안 됩니다. 공항에서 압수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제 베트남에 그냥 들고 갔다가 압수당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드론을 가지고 가도 되는 국가도 있지만 그 국가 안에서도 이제 날릴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상당히 비싼데 아무데서나 쓸수 없는 그런 비싼 장난감 이뭐 이거 드론 사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드론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장면 그러니까 이 아무리 내가 높이 올라가서 찍어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표현 방식을 드론으로는 할수 있어요 정말 메리트가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